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직도 출발선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박병석 의장님이 원구성과 관련해서 최후 통첩을 한 그날입니다. 의장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의장님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디서 구합니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과거에 미래통합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법사위의 체계 자꾸 심사 권한이 문제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강기윤, 민병주, 김성태 의원님 등이 법사위 체계 자꾸 심사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낸 바가 있고 2014년에는 환노위에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법사위의 월권 금지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체계작구 심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법사위에서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함께 체계작구에 대한 심사를 하고 특정 안건에 대해서 수기가 필요하면 수기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고 제의가 필요하면 제의를 할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하면서도 생산성이 높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발목잡기를 일관해서 21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원구성에 협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